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자 포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 는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100% 모든 사람들이 벨브코퍼레이션의 포탈 시리즈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큼 포탈이라는 개념 자체는 각종 매체나 게임에서 사용되었지만 포탈 시리즈는 포탈건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그 밖에 어디 하나 지적할 거리가 없는 완성도로 현재까지 세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바로 이 포탈 시리즈의 영화화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J.J. a. 에이브럼스는 본인들이 현재 워너브라더스에서 포탈 영화를 위한 대본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화가 어떤 작가나 어떤 감독의 지휘 아래 제작 중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포탈이라는 게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세계관을 어떻게 넓혀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게이브 뉴엘과 JJ가 이제 막 손을 잡고 제작에 돌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벨브 게임들의 영화화는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2012 초가 4 미만년에 진행된 다이스 서밋에서 JJ 에이브람스와 게이브 뉴엘은 앞으로 나아갈 게임과 영화에 대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벨브 게임들의 실사 영화화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비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짧게 언급이 있었던 이유 무려 5년이 지난 지금 포탈의 각본을 제작 중에 있다고 언급한 것이죠 포탈2는 포탈이라는 뛰어난 소재를 이용한 퍼즐의 완성도와 글라도스 휘틀리 등 각종 매력적인 캐릭터의 등장 혈은 좀비, 귀신, 어두운 게임의 배경과 무서운 배경음악 등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세상이 주는 묘한 불쾌감과 공포감으로 다른 게임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세계관을 창조해내어 당대 최고의 게임이라고 극찬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일전의 실사영화들이 팬메이드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미국의 영화감독 댄트랙턴버그가 제작한 포탈 노이스케이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이 실사영화는 어느 감옥에 올드보이처럼 갇혀지는 주인공이 포탈건이라는 걸 발견하여 극적으로 탈옥에 성공하는 듯 하지만 탈출했다고 생각했던 곳조차 일종의 커다란 감옥이라는 반전이 존재하는 작품이죠 그밖에도 폭주하는 글라도스와 탈출 후에 맛있게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주인공 등 나름 꽤 퀄리티 있는 팬메이드 영화들이 만들어진 전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탈은 게임의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임팩트는 엄청나지만 열린 결말로 끝난 게임의 엔딩 불륨 자체는 적은 스토리텔링 덕분에 앞서 보여드린 실사 영화들처럼 많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프로듀서라고 알려진 jj abrums는 미션임판 서버3 스타트렉더 비기닝 등 숱한 명작을 만들어낸 감독으로 명성은 이미 자자하다 보니 꽤나 괜찮은 게임 원작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독이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이 스타워즈 시리즈 역사상 최악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짬이 있으니까 잘 만들겠죠? 그렇겠죠? 제발요? 여러분들은 이 포탈2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